기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니니다합니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공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동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한 권리를 갖는다. 앞러 살아간다. 2019년 5월 25일 안양시 청소년 대표 조소연, 박태민, 김태영, 신청호 대표. 미남. 미남. 영사령이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에 있는 인격, 예. 청소년들의 수치 의식, 우리가 잘 지키고. 가까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차세대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이다라는 색깔이셨습니다 앞으로 박태미군와 조선장에 있던 청소년 현장 우리 안양씨가 아니 안양씨부터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선선성에서잘 가꾸고 키우고 만들어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양씨 어,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제정되고 또 손포식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 청소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어, 청소년들이 잘갈수 어, 있도록 사회는 어, 밝고 건강하게 어, 사회를 어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청소년들이 꿈을 어, 꿀끌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hat's w a t m t l k o u a a n g e t your g i e know what to do So she's not stop w a t c h i n t i s the kind of beat that go b i c k up <laughs>